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내돈내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은 썸네일에 나와있는 것처럼 요즘에 핫하죠? 고프로 히어로 9입니다 어, 지금 현재 고프로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국 공식 유통사를 통해가지고 구한다거나 저처럼 고프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고 해외배송을 받는 방법 이 두가지가 아마 대표적인 예일건데 첫번째 한국에서 구매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대신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2일에서 한 3일 정도 주말을 제외한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대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막 1년 뭐브스크립션 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만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언박싱을 해봐야죠 제가 오픈을 하자마자 대기를 타고 있다가 주문을 했어요 결제 완료했습니다 Sweet. 사실 고프로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 소개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거를 보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하고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바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드디어 여기 도착을 했어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언박싱한다 아 본체가 아니에요 얘는 모듈이다 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모듈들도 새로 다 나왔어요 A씨랑 호환이 안 돼요 이거는 에이스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좀 음... <웃음> 이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고프로 패키징처럼 위에 유리로 되어 있고 안에 고프로가 딱 보이는 그런 패키징이었거든요? 근데... 와... 가방이 그냥 기본셋이네? 와나이 컬러 톤이 너무 좋아. 오! 저보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디딩. 와, 되게 악세사리가 알차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 어디 여행가거나 할때 진짜 딱 이것만 들고 가면 좋게끔 번들 셋이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다 자 일단 그럼 구성품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크로 SD카드 티커랑 설명서 클립 케이블 부유봉입니다 배터리가 두 개가 있네요 얘네들이 처음으로 고프로 배터리 규격을 바꿨어 이전 버전이랑 아무것도 호환이 안 됩니다 붙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오는구나 이건 뭐 헬멧이나 저는 주로 자동차 앞에다가 붙일 때도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 들어 있습니다. 디링 본체. Bam. 자 언패킹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얼핏 봐도 이전 세대들 고프로랑은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사이즈만 갖다 비교를 해도 완전히 다르죠 확실히 두꺼워졌습니다 확실히 그냥 딱 눈으로만 봐도 보여요 이 안에 배터리 꽂는 것과 동시에 시타입꽂는 데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충전을 열어 놓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매우 귀찮아질 것 같은데? 전원... 온! 내가 보여! 짜잔. 여기다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미디어 모듈이에요. 이게 마이크가 달려있는 모듈인데 얘도 A 때랑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 8모델에서는 사실 이 오디오 모듈이 마이크가 있으나마나 너무 음질이 안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설마 이번에도 별로로 내놓진 않았겠지? 클립을 하나 더 주고요 나사도 하나 더 주네요 모듈과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넣어주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하슈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조명도 달 수가 있어요 짜잔 어. 어 뭐야 뭐야 와 진짜 작다 얘는 이제 디퓨저 이게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빛을 너무 직접적으로 꽉 받으면은 사람 얼굴이 어 못생기게 나와요 그래서 얘 갖다가 빛을 조금 소프트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덜 못생기게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이거 약간 다 장착하니까 묵직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완성 한번 테스트하러 나가볼까요 아 메모리카드를 껴야되네 아. 불편한 것 발견. 예, 배터리나 메모리 카드를 교체할 때이 나사를 무조건 풀러야 돼. 이게 모듈이 아래쪽을 비워놓고 이 고프로 이 자체 의 클램프로 모듈에 연결이 되게끔 돼있어요.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접은 상태로 넣어서 얘 자체적으로 클램프를 할수 있게 해놨으면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나사랑 이 결합되어 있는 부위를 풀지 않고 옛날 케이스에서 고프로만 빼고 넣고 하는 것처럼 뺐다 꼈다를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이 모듈은 그게 아니에요 가운데 영이 여기 뭐 이렇게 뚫려있고 여긴 막혀있잖아요 그러면 은 얘가 얘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못빼 결국에는 나사를 풀어줘야지 얘를 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불편한데 다음 버전이나 할때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저는 고프로의 로우 라이트 퍼포먼스를 좀 보려고 저주도죠? 보려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상으로 보기에는 어... 노이즈가 얼마나 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조명이 없는 고프로 자체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로등 하나를 지나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디스플레이로 보기에는 저녁이라 마이크 차가 막 많이 없어가지고 소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쓰레기차 굉장히 소음이 큰 차가 지나갔어요 이거 어느 정도의 제 목소리가 지금 담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모듈을 한번 빼놓고서 다시 녹음을 해볼게요 차도에서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잘 담길지 어 빼고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이크가 없는 일반 어 고프로 본체 자체의 소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다시피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소음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이런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 녹음 상태가 어떻게 들어갈지 그거를 이제 좀 측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옥상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리터럴리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다가 조명을 하나 딱, 으아. 이게 일단이에요 너무 귀신같이 나온다. 하나, 하나 더 키면은 이거는 고프로가 너무 못 잡는데? 하나 더. 뭐 의미가 없죠? 조명이? 이거 필터를 씌워볼게요. 필터를 씌우면 자, 이렇게 소프트하게 바뀌어. 크 그래도 눈부시다. 훨씬 낫죠 이제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던 밤에도 벌레가 꼬인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저의 표정과 저의 목소리 입모양 눈코 입, 뭐입 이런게 다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키워볼게요 키워도 좀 너무 밝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막 뒤죽박죽 고프로 히어로 9 블랙 언박싱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모듈 언박싱까지 포함을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 퀄리티나 뭐 다양한 기능 등에 대한 리뷰는 제가 한 1, 2주 정도를 갖고 놀아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일단 첫인상에서는 제가 별점 4점 주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갖고 싶어 아직 무조건 가져야 될 이유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겠 했는데 갖고 싶어요 음, 4점 충분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